드디어 컨스트럭터미 도착을 했어요. <웃음> 아, <있대>. <웃음> 구분입니다. 자, 컨트라탐이 스 드디어 독일에서 도착을 해서 지금 제가 바로 항해 도착하자마자 해킹 풀러서 캐모네로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몇 년을 찾아 헤맨 모델인지 몰라요. 이 컨트라탐 스 영국에서는 아예 찾기 힘들고 유럽 본토에서 독일에서 수입을 이렇게 해갖고 왔고요 한 번에 한 대를 더 찾아서 콘스트럭터면 지금 한 대가 더 오고 있어요. 어, 그거는 네덜란드에서 지금 오고 있고 먼저 독일에서 도착한 콘스트럭터 컨디션은 어, 걱정했던 거보다 어, 막 나쁘지는 않아요. 아주 좋지도 않지만 일단 내부 가구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러한 빈티지한 이런 고모 고가구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엄청 찾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대로 살릴 예정입니다 자이키 보십시오 이게 황금 열쇠도 아니고 이게 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보이시나요 이 갬성 지금은 절대 할수 없는 갬성이죠 음? 그리고, 옷장만 제가 아마 좀 철거를 할 거예요. 좀 아깝긴 한데, 잘 뜯어서 좀 쓰는 방향으로 갈 거고, 그 다음에, 레이아웃이 상당히 좋아요. 크기에 비해서, 이 더블 퀸 사이즈 배드와 식탁 테이블도 상당히 크게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, 어, 뭐, 기본적인 틀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, 어갈 예정입니다 요 레일만 좀더 철거를 할 거고 뭐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완전 이 색감은 지금 절대 흉내내기 힘든 거라서 그대로 다 살려서 갈 겁니다 내 네, 열어놓고 아무래도 컨테이너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조금 여기 특유의 냄새가 나긴 해요. 야이 코너 등봐, 와 대박. 자 일단 제가 갖고 온 스타일은 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싹 새로 작업을 해야겠죠. 자. 외관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